o e a m i é n 이번 역은 우량지우량지업입니다대문는 오일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역에서 고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이호선 서울역, 인천, 수원 고속으로 가실 고객은 열차를 가승하시기 바랍니다. 오오오 안내합니다. 노량진시장, 노량진, 노량진, 동작, 동창, 동작경찰서, 도량진 수산시장으로 다시 고객께서는 이번번에서 내리시